상승했던 여력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던 탄탄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통해서 수익상매 검색하시면 멘토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현물시장 으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암호화폐 시장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2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1.29% 오르며 4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3.20% 오르며 16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 33조 1,098억 원으로 어제보다 4조 원가량 줄어든 모습이네요. 오늘 블록체인 시장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은 소식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새벽 5시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엔 딜레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하원이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핵심 법안 두개를 추가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일부 산업에 있었던 전통 뱅킹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토큰 형식의 증권 발행을 허가한다는 법안입니다. 미국 금융차트 포털 트레이딩뷰,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트레이딩뷰 프리미엄 기능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 시 0.09 비트코인에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호명만 바꿔 영업을 해온 코인빈 거래소가 결국 파산 신청을 준비합니다. 코인빈의 박창규 대표이사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파산 신청 준비 중임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모든 암호화폐와 현금 입출금이 정지됐고 코인빈에 묶여있는 암호화폐는 약 50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빈 회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데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또한번 거래소로 인한 수백억 원의 피해 규모가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암호화폐 시장 차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엑시아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전일, 전일 초, 장 초반에는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오후에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일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금일은 작은 음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오랜 시간 동안의 하락 추세선을 볼수 있고요. 하락 추세선에 지금 으로부터 상승했을 때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 하단 부분이요 하단 부분의 목표값은 약 4400에서 4500 정도 선이 될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근거로는 아마도 지난 저점들을 연결했던 이런 상승 추세에 12월 24일 고점과 동일한 상승분을 생각해 본다면 4400까지 목표로 세우는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 지표 상대 강도 지수 RSI는 약70 정도의 과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시한 구간 확대해서 1시간 차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상승이 있었고요. 동일한 고점선인 4,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돌파를 하지 못했고, 저점을 계속 높이는, 높이는 가격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000 달러를 상향 이탈한다면 앞서 작도해 두었던 상승 채널, 상승 채널을 동시에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요. 아마 목표값은 삼각형 가장 긴 변의 변으로부터 동일한 길인약 4,115 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했을 경우에 하지만 하락이 탈한다면 저점들을 차례로 테스트하며 3830선과 피보나치 조정 비율 50% 라인인 3760달러선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플 차트고요. 리플은 100일선의 이동평균 가격 음, 지난 날에 0.35달러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어깨, 머리, 그리고 어깨를 형성하면서 중요한 목선 부근인 0.325달러, 3 5달러를 하락이탈한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의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저점을 지키고 고점, 고점 가격인 0.355달러까지 상승을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격은 0.355달러와 그 목선으로 여길, 여길 수 있는 0.325 달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차트고요. 이더리움은 2 0일의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00일선의 이동평균 가격과 동일한 통합 과정을 겪 거치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점 147달러 가격을 금일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47달러를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지난 날에 지지받았던 140달러를 하락 이탈한다고 하면 동일한 고점 두 개를 만드는 더블탑 패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140달러 이탈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현재의 고점, 현재 가격인 147달러를 상향 돌파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147달러를 상향 돌파한다면 그 목표값은 1월 5일에 고점 저항인 160달러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140달러를 하향 이탈한다면 중요한 가격의 지지선인 132달러, 1월 15일에 고점이었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스텔라루멘 1일봉 차트인데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096달러선인데요. 약 0.1달러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이 추세선에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중요한 지지선인 0.087달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스고요이웃스는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하였고 채널의 상단에 지면에 있습니다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도 하고요 하락 추세선 인근이기 때문에 저항받아서 음,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차트는 여기까지 봤고요 네 비트코인이 100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단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며칠 동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작년 말 형성한 상승 파동의 고점 인근 저항이며 줄어드는 거래량과 보조지표의 과매수 형성으로 언제라도 매도세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화폐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수익삼맥 일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안타깝게도 조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이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영향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